안녕하세요. 이티제월드입니다 오늘은 이티제와 연락을 가끔 해도 문제없는 유형일이들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저는 인티제입니다. 지금부터 인티제와의 궁합을 특징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. 보통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많을수록 애정이 쌓인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조합은 의사소통보다 이너피스를 선호합니다. 따라서 꼭 필요한 대화 외에는 크게 논쟁하지 않습니다. 인티제가 지구 내에 있는 이슈들을 다룬다면 인티제는 우주 안에 있는 이슈들까지 챙깁니다 당연히 이들의 사고 범위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서로에게 중요한 역할 수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사고 범위 차이가 있을 뿐 N면가는 첫 번째 로봇과 두 번째 로봇입니다 현실 세계를 담당하는 첫 번째 로봇 멀티버스를 담당하는 두 번째 로봇으로볼수있습니다이의라이프스타일전반적인 부분은 비슷하으로편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. <목소리나>